대열의 문답 강의 127강입니다. 문답으로는 165문, 166문입니다. 세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 아까도 뭐,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세례가 표와 인이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거 좀 복습하고 <웃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어떤 질서 속에서 누리고 또그 책무를 다해가는가.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지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푸신 조물 죽게 부탁할지어다. 아멘. 음. 고난 당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전에도 생각했지만 그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에도 사실은 그런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씨앗의 형태인 추레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추레굽의 역사 가운데 고난을 통해 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난은 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고난은 신자들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그, 그, 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신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싫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근데 고난이 사실은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고난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까? 그래도 음, 아까도 억울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억울하시지 우리 때문에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고난, 고난 뒤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고난 뒤에 8장에 보면 8장 18절인가 기게 나오는데 고난 뒤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잠시당간 뒤면 고난이 우리, 저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거죠. 잠깐 음, 주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주님을 피해서 에, 세상으로 내려가거나 육신대로 살면 안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즐거워하시는 일에 아까 시편 131편에도 이렇게 나와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게 그렇잖아요 송이 꿀 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우리의 생명 양식이 돼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냥 세상 사주, 세상의 소식, 세상의 그 쓰레기 지식들 그런 거 파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못 보면 되겠냐 예. <웃음> 무슨 일을 해도 다 믿음, <웃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렇게 에, <웃음> 믿음으로 여행도 다니고 믿음으로 쉼도 쉬고 믿음으로 공부도 하고 믿음으로 혼인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믿음으로 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도 잘 써야죠 그게 신령한 것이고 그게 자유로운 것이고 그게 교환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지겨우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딱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도 엉뚱한 일을 하고 예, 아. 지난 시간에 세례에 표와 인으로서 이제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다. 제첫 번째로 그걸 봤죠.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구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을 것입니다. 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되 하늘과 땅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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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게 살펴봤습니다.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례의 재정자와 집행자이신 그리토께서 어떤 신분과 자격으로 이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살폈습니다. 주님은 사미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구속사 안에서 종속적으로 어, 그, 아버지의 작정과 계획에 내려앉아가지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 이,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거잖아요.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웃음> 그, 그 모든 고난과 율법을 그, 성취하는 그런 일을 다,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사흘만에 음.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제 음. 하, 아버지께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권세와 성육신 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 죽으시고 다시 받으신 권세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아, 친히 이 명령을 내리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서 친히 이 명령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하셨으면 주의 제자들은 순종하는 거지요. 순종이. 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세움 받은 대로 주님이 제정하신 취지를 따라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사귐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음,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일을 통하여, 교회답게 존재하고, 교회답게 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답게 서 나가는 게 뭔지 알죠? 아시겠죠? 예? 교회답게. 새 사람, 새, 재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그, 아주, 이제, 개별적인 활동은 하지만 교회적인 열매로 어 맺어서 세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개인이 뭐 혼자 수양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적 교회 에 있지만 그, 그 그런데 내가 깨어서 교회 한 분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서로 상합하고 연락한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 그런 사람들은 그 디트리 보네포가 아뭐 <웃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책에서 그런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구원의 도리를 악용하는 사람이라고. 그걸로 자기를 위안하지만, 진정한 위안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음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 아로서의 행보가 없으면, 그거는 허, 허 것입니다. 허상이에요. <웃음> 교회답게 존재하고, 교회답게 선악하는 게 뭔지, 교회, 김홍전 목사님이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신국, 또 은혜의 왕국, 또 천국, 천당 뭐 그런 식으로 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유기적으로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 원으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게 받은 은사와 지임에 따라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하는 거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혼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그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 기만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의 신앙.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 교회 답게 서 나가려고 말씀에 말씀을 주시는데 서 나가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나타나요 이것이 성례가 은혜의 방도라는 표현에 담긴 가장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가 성찬과 더불어 교회의 표지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교회 음. 표지가 이제 어, 신실한 말씀의 음. 증거고 또 성례를 행하는 것이고 권징을 행하는 음. 거잖아요. 에, 음. 바꿔 표현하면 교회가 세례를 바르게 시행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쉽게 주는 것도 문제고, 세례를 어렵게 줬는데, 들어와서 세례의 효, 실효성이 있는 삶을 안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예.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상관이 없죠, 교회하고. 세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여부에, 교회의 교회다움이 크게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의 말씀을 쫓아서 세 사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죠 그거를 못할 때 권증을 받을 건데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웃음> 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가 얼마나 잘 그 시행됐는가를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금방 알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군대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니냐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군대에서 받은 세례로서 지역교회에 가입하는 일에 사실상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났습니다만 그만큼 교회에 세상이 들어왔으니 교회가 그만큼 세상처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 거를 그냥 갖고 온 거죠. 그 사람 말, 그 사람 그 생각, 그 사람 행동에서 다 세상이 그게 세상이에요. 하는 행동이다 말이 하는 생각이다 다 세상이 그게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아무 장애가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인 세례만 아니라 요아 세례도 마찬가지 오래전에 미국 교회와 요아 세례의 관계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저자는 미국 교회의 약화는 요아 세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 나타내는 그런 그렸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침례교회가 상당한 교세를 떨치고 있어서 유아세례를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한국은 놀랍게도 장로교회가 다수인데도 유아세례를 형식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안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교회와 부모가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그 부실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제발로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지다 이런 교회 현실에서 우리 그 독립개혁 장로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나 교회 삼는 일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례의 본의를 잘 배워나갈 때, 이 거룩한 규례가 교회로 서나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그렇게 가만히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항상 문제예요. 예. 교회를 아주 어지럽, 혼탁하게 하죠. 응. 지난 시간에 물로 씻어 3매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음 간단히 살펴본 데서도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서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사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김은 요한사도가 교훈한 대로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사귐, 요한일서에도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에서도 그게 나왔고, 요한일서에서도 그게 아주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를 볼때그 분명히 확인한 바가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리고 그 사귐을... 그 그리또의 그 헌신으로 그 사김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사김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형제를 위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뭐, 그걸 못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런 거는. 그거는 꼭, 뭐, 계산해갖고 할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죠. 자연스럽게. <웃음> 이 거룩한 사김은, 그, 이제, 당연히, 그, 성신의 내주하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신, 성신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알고 살아가고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계획과 작정에 그 자신을 들여가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로 계시는데 그 성신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사귐에 나갑니다. 그 성신 세례 받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건 물론, 형제와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게? <웃음>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그 영원한 사김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김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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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값 비싸게 생각하지 않고 값싸게 여겨 버리니까 아버지와 하나되는 삶을 안다는 사는, 안 사는 거죠. 안 달아요. 항상 아버지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성신님도 이용하고 자기 자기 행복, 자기 번영, 자기 쾌락, 자기 자아실현, 자기 보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는 사악한 것입니다. 아주. 아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배타적인 관계를 언급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배타적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배타적이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이가 그그외 것을 배, 배타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어, <웃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신 안에서 이런 배타적인 관계를 지니십니다. 그, 그둘 사이에선 누가 다른 게 뛰어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둘 사이 외적인 데서 그,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성신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순종을 드리십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사랑해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 순종이 없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이 아들, 이 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를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그런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를 보인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아들을 참 사랑으로 사람으로 보내셨고 아들의 성신으로 그리도의 사명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만 아시는 아버지를 아들이 계시야 하시기 기뻐하는 신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다는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안다는 거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안다는 거는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같이 몇십 년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서로 어떻게 압니까? 예.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자기를 개시해야지. 자기를 드러내야지. 자기 속내를 나타내야지 속이 굴이니까 못 드러내는 거죠. 그그 예. <웃음>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인데 이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자기를 다 드리신 것, 드리신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전심으로 나의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이 아들을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리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서 우리의 것이라고는 사실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웃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죠, 조족지혈. 어, 그런데도 그걸 당신이 주신 것 같은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 드렸다고 해도 그걸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늘 부족한 거죠. 늘 배고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했다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누가 이 정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죽기까지 뭘 하는가 이게 예, 전나 여러분들이 참 많이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웃음>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신자는 필연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그리토를 압니다. 우리가 그리토를 믿어 그리토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토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토의 지체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아버지 외에는 아버 아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것입니다. 그 믿음도 선물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아버지와 연합되는 내용으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시인하는데, 그, 그, 그 시인 고그 자체 때문에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그렇게 시인하는 자를 받겠다고, 그런 내용을 시인하는 자를 받겠다고 하신 것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했다고 그거를, 그, 그 내세우고 뻣뻣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 그것도 선물이니까 아버지의 선물이니까 <웃음> 믿음으로 그리토와 연합되는 그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토와 연합되어 그리토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토의 지체로 살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성신을 그리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토의 영이 없으면 그리토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토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고 이어서 그리또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곧그 성신을 가리켜서 그리또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이십니다. 아버지의 신이시고 아들의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리또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성신과 하나가 되셔서 성신을 그리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주제는 우리가 적절한 기회도 다시 배우도록 하고 우선 성신은 하나님의 신인데 신자 안에 그리도의 영으로 계신다는 이 점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그리도의 사람입니다. 그리도의 영이 계시니 그리도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려 주시는 성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여전히 제 2위 그그 하나님이십니다만 그와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토의 그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리토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토의 몸은 여전히 아버지 우편의 좌정에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시 좌정에 계시잖아요. 스테반이 순교할 때는 서 계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 육, 그 신령한 몸을 가지신 주님은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는 그리토의 영, 성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늘 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죄 사함 받지 아니하고 그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토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토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토를 드러내고 각각 그리토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토의 영을 가졌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리스도를. 그게 새 사람이. 그게 아버지가 재창조하신 사람. 그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여겨지는 존재가 되아그새 사람의 속성대로 살아야지. 환경에 따라 옛 사람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죠. 예. 그 그렇게 돼도 그만 그만큼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서로에게 또한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그리토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리토의 생명을 살아내어서 그리토의 지체로서 함께 그리토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리토의 사랑을 나타내요. 함께 그리토의 몸으로서 그리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냅니다.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모였을 때는 더더욱 뭐 그리토를 나타내요. 흩어있어도 그리토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선약교회원이지만 선약교회원으로서 그리토를 드러낸 거 여기서는 뭐 그럴 듯한데, 나가서 안 된다. 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 안 되면 여기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이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신이 있는 사람은, 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로 표현하고 또 성도들의 사귐은 봉사와 교제로 또 세상에 대한 그 책임은 그 세상그 증거로서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게 그리토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그리토죠. 전부 그리토이기도 하고 오직 그리토이기도 해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고 살면, 그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저, 그리도의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끌어 내리는 게 아니고, 살아, 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 지금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토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셔서, 계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목적을 친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에게 봐달라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말씀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또 어,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또의 말씀을 자, 자연스럽게 바라는 것이고, 여기 시, 시인의 고백처럼, 그 말씀을 그냥 사모해서 헐떡이는 거죠. 헐떡이는 거예요. 말씀. 사모해서. 그냥 억지로 누가 보라고 하니까 보고, 그렇지 않,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책임을 하는 거죠. 음. 요건데, 그리토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내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열이 무답 1문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재료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재료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합니다만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드러낼 수 없는 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참, 참 놀라운,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영광을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없는 영광이라는 말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동반되는 거룩하심과 덕과 광채를 가리킵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는 그리토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는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리토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몸답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고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세례의 유익은 우리의 구원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죄법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유익을 세례는 표하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사미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스도에게 그 접붙여지고 또 성신으로 중생하고 양자가 되고 그또 부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이르는 어, 받는 이런 것 그. 다 어, 표하고 인치는 거죠. <웃음> 그, 그 다음에 세례식의 의미, 165문의 두 번째 주제. 오늘 166문도 못하고, 야, 법만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뭔가 세례식의 의미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있죠 이로써 세례받은 사람은 보이는 교회에 속하도록 엄숙히 허락받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밝히 서약하게 됩니다. 첫째로 세례받은 사람은 보이는 교회에 속하도록 엄숙히 허락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지학 선생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어 이제 호족을 올리신 거잖아요. 음.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이제 서약을 또 하셨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엘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절은 12절과 부처 읽으면 좋습니다 12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교훈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토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자꾸 교회와 그리토를 의식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리토의 몸은 그리토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토는 그리토이시고 우리는 우리이지만 그리토를 믿는다고 내가 그리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토를 믿을 때 그리토의 것이 됩니다. 그리토의 것이 돼요. 선언이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거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만 사도는 그리토도 그러하니라고 하 어,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없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토의 몸입니다. 죄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그리토와 이 놀라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오직 성신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신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많은 사람이 깊고 깨끗한 우물에서 각자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한, 한 성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교회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연합적이기도 해요. 각각의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그 안에서 서로 아버지와 연합된 관, 관계로 형제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지체들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합됐다고 하고 지체들과 연합이 없는 거는 그 가짜예요. 예. 네. 아. 아주 가짜입니다. 형식으로 도또 형제들과 연합을 이룬다고 아버지와 연합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도의 영이신 성신을 그 모시는 것, 각각이. 그런 까닭에 우리가 각각 그리고 함께 그리도의 몸이고 그리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냥 아, 뭐 남편이 뭐잘 믿으니까 아내도 도매금으로? 아버지가 뭐잘 믿으니까 아들이 도매금으로? 이런 거 없어요. 각각. 각각, 그, 독립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또그 안에서 형제들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고 서로에게 지체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철저히 그리도를 모신 관계입니다. 그리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서로를 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신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도를 중심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같이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예. 아무리 같이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도를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를 못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를 이루겠습니까? 항상 따로 노 그런 사람들은 항상 따로 노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런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실이 우리 앞에 표시됩니다. 이 사실이 틀림없음이 우리 앞에 확연히 인쳐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그 자리에서 그이 성례의 예식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 몸에 속하고 내 지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신을 그리토의 영으로 모실 것이다. 성신을 모신 사람은 내 지체답게 나를 서로에게 드러낼 것이고 함께 내 몸으로 존재할 것이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원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성도의 사귐을 자발적으로 이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 안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대해. 예. 기대해. 예. 그래서 뭐이 교회가 또 제대로 가는 교회인가? 이러고 이제 제대로 가는 교회로 간다고. 그건 자기 스스로가 교회됨을 그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웃음> 선, 어, 에, 선언해 주시면서 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선언한 이 일이 나를 믿는 자와 나를 믿는 교회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가 친히 이루리라고 인쳐 주십니다. 그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그 내용이 주님이 그 보장하신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보장하신 말씀,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성신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그렇게 세례를 가르쳐 지킨 것을 주님이 세워서, 어, 파송한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회개하고,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교회 양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 성화되고, 영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그런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취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드렸지만, 불순종의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순종을 시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면 나가서 순종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내가 알든 모르든 따라 조건 붙이지 말고 따라가야 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지.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 생명이 있다. 그러면 따라야지. 왜 계산을 납냐? 따라야 당연히 따라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다 들여서 살아가야 돼. 다 들여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 부탁지만큼도안 돼요, 달. 아무튼 그렇게 그 선언해 주시고 또 친히 이룰이라고 어 말씀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또 다음, 다음 시간에 계속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원이 돼가지고 교회 회의에도 참여하고. 이제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주님과 아, 그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 예배 교제 봉사 뭐 증거 또 결코 공의적인 신앙을 행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 성도 그 성도는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아니라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에게는 빛인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인자로. 채무자로 사랑하는 거지. 이 교회가 뭐 그럴듯한 교회인가 따져보고 아니면, 그런 사람은 빨리, 빨리 가야 돼. 자기한테 맞는 교회로 가야지. 가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음. 걸고가시나 보자나님. 오늘도, 어 세례가 주는, 어 표와 인으로서의 유익을 또, 살펴봤사옵나이다 음. 참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표와인이 되고 또 그리도와 스 접붙여지는 성신으로 중생되고 주님의 양자로 삼아져 또 영생의 그 부활의 유익을 받는 그런 <웃음> 보장이 주어지옵나이다 세례의 그런 가치와 영광이 그렇게 있고, 또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질서 속에서, <웃음> 공적 고백과 서약을 통해서 교회원이 되고, 또 교회원으로서 그 책무를 잘 드러내게 될줄 아옵나이다. 세례를 받을 때다 그런 서약도 하고,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고, 살아가옵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드러내는 일에 일생을 두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웃음> 이 교회가 그런 복의 기관이고 교회의 형식들이 그런 것인데 저희들 과연 그런 것들을 실령한 교회원으로서 누려가는 건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간절히 피웠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